와 놀라면 이이왜그지 오. 너는 진짜 아, 반짝반짝 빛난다. 아? 반짝반짝 빛나. 용왕아 들이요봐 내가 잡았다 강선도 25? 어25 이거는 괜찮 안나안 나줘도 돼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다림이가 처음으로 강선도 25자를 잡았습니다 어? 어, 이거 이거 잡으면은 진동 같아 진동 같아야 괜찮아 뭐 시즈동 맞는데? 오 자랑스럽다. 채 씹었는데. 장어보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나는 아나구를 왜 넣어놨는가 몰랐어 이걸 왜 먹지? 터진다고 기름을 낳아 음. 아 살이 터져? 그냥? 그래, 터진다고 우울하지 니가 어, 배 갈른 거 아니야? 이제 이게... 처음 봐안나구 튀기는 거 나도 처음 <웃음> 튀겨봐 얘. 찍기는 모든 맛이 있잖아. 빼 있다. 꽤 있어? 응,